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외식문화나 배달문화가 발전된 나라가 있을까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외식문화에 너무 길들여진 건 아닐까요? 사실 밖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정말 간편하기도 하고 맛도 있지만 그렇게 건강에 좋진 않거든요 요즘에는 자극적인 맛을 내는 조미료도 정말 많이 들어가고 또 기름진 음식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음식도 팔긴 하지만 또 그건 비싸잖아요 그게 아니어도 요즘은 한 끼씩 사려면 최소 7, 8천원은 들고요 실제로 자은 외식은 비만이나 당뇨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만 솔직히 맥기니를 요리해서 먹기란 쉽지 않잖아요 아침엔 얼마나 바쁘고 또일과후에는 얼마나 피곤한데요 그래도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정말로 외식을 줄이면 더 건강해지고 또 돈도 아낄 수 있을지가 말이죠 그래서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3시 3끼 모두 요리해서 먹어보기로요 그럼 일주일간의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고! 오늘은 일요일 아침 저는 좀늦잠하게 일어났고요 아무리 리얼이라 해도 이 몰골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좀 낫네요 일단 오늘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아침 이제 집에서 혼자 먹고 점심 집에서 혼자 먹고 저녁 집에서 혼자 먹고 아니 뭐 괜찮습니다 이 도전을 할 때는 약속이 없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어 제가 방금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지금 집에 있는 식재료가 계란이랑 파, 양파 이거 말고 없어요 김치 이거 말고 그래서 일단 아침은 간단하게 음... 계란볶음밥을 먹어보고 이번주 뭘 먹을지 좀 정해가지고 장을 한번 보고 와야겠습니다 그럼 일단 계란볶음밥부터 시작하시죠 잘 먹겠습니다 방금 아침에 음식을 하면서 생각한 건데 이제 출근하거나 뭐 학교로 갈 때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아침 식사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 자 저는 아침을 먹고 어, 잠시 장을 보고 왔고요 뭘 샀는지 또 얼마가 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요리를 해 먹는 이유는 또 외식의 비용 그 식대를 줄이기 위함도 있어가지고 제집 근처에 노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노브랜드에서 장을 한번 봤고요 자, 첫 번째로 이, 이 제레김 4980원이고요 이 식탁 위에 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이 참타리버섯 팩이고요. 두부, 1kg짜리. 이 손질대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1246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냉동 돈삼겹 바로구이. 이거면 제가 봤을 때한 3번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8,800원이고요. 양파가 거의 다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빠질 수 없죠. 한입 비엔나 소세지. 맛있는 콩나물. 아, 이거 아주 콩나물도 활용도가 높죠. 팽이버섯. 얘는 또 780원이에요. 마지막으로. 쫄깃한 사각어묵 이렇게 해가지고 총 28,550원이 나왔네요 이 정도면은 진짜 일주일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제가 요리를 할 때마다 이 식자재를 손질을 하기에는 그건 좀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대파, 양파 요런 놈들은 제가 미리 좀 손질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손질하러 가시죠 <웃음> 아 눈물 나 <웃음> 이제 정리가 거의 끝났는데 음.. 점심을 뭘 먹어볼까요? 비엔나 소시지를 샀으니까 소시지, 야채, 볶음 한번 가봅시다 음 탱글탱글하고 맛있어요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인데요 이게 하루에 세번을 찍으려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 저녁 메뉴는요 이 콩나물과 고기를 사용해서 오랜만에 콩불 한번 해보고 해, 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가시죠 설거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덮밥 느낌으로 저녁은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음, 저는 이제 자려고 하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콩나물국을 끓일 거고요 점심에는 학교에서 학식 대신에 어, 닭가슴살 볶음밥 도시락을 한번 싸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 칼질하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전에 이제 재료 같은 것만 간단하게 준비를 해놓고 내일 아침에 바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번주나 아침도 꼬박 챙겨 먹어야 되죠 저는 밥솥 취사를 눌러 놓고 씻고 오겠습니다 콩나물국은 금방 되니까 닭가슴살 볶음밥 해가지고 먼저 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 꺼내야겠다, 김 이제 아침도 먹고 도시락도 쌌는데요 뭔가 되게 소풍 가는 것 같고 <웃음> 기분 좋은데요? 저는 이제 학교 갔다가 알바 갔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요 도시락통을 씻어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이제 생기긴 했지만 도시락 먹는 거 나름 괜찮았어요 뭔가 준비된 남자가 된 느낌? 됐고 이제 요거 설거지 해놓고 이제 저녁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두부김치에 두부조림 너무 두부두부해서 조금 밸런스 조절이 실패이긴 한데 내일은 조금 더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래도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단백질 많이 섭취하고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역시나 아침에는 취사를 눌러놓고 씻고 오면 딱맞더라고요 그럼 아침 식사로 가십시다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콩나물 김칫국을 해먹을 거고요 점심은 이제 회사에서 먹어야 되는데 일요일날 해놨던 콩구이랑 어제 했던 두부조림 그리고 밥 이렇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밥 해먹은지 이제 저녁으로 해먹으면 아홉 개째네요 아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먹으면 편하지만 건강해진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이 닭볶음탕용 어, 닭이 있어가지고 닭볶음탕 한번 해먹어 보겠습니다 밥이 잘 됐고 닭볶음탕도 맛있게 됐네요 아아 맛있다 아... 4일째입니다 저는 어김없이 취사 눌러놓고 싶고 겠습니다 오늘 아침은요 이 어묵을 이용해서 어묵조림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오늘도 회사에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요 삼겹살과 팽이버섯을 이용해서 삼겹팽이덮밥?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밥을 먹고 점심도시락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웃음> 완성 1시간 40분 동안 정말 바빴네요 그럼 점심때 봐요 좀 저녁에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 식사는 밖에서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하루에 새끼 요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마침 또 야식이 땡겨가지고 야식으로 떡볶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맛있어. 10분 만에 만들어봤는데 야식으로 이게 떡볶이 간단하고 참 좋네요. 만약에 밥을 안 먹으면 좀더잘수 있긴 한데 안돼 안돼 안돼 어밥 올리러 갑시다. 아까 침대에서 좀 늦잠을 부렸더니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빠르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은 미역국을 끓여 볼 거고요. 점심으로는 닭가슴살 볶음밥 해가지고 갈게요. 혹시 아침에 빨리빨리 안 일어나니까 아침 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어, 너무 급해가지고 진짜 급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막 도시락 준비하고 아침밥 하느라고. 간도 안 보고 미역국 했더니 완전 그냥 <웃음> 내일은 좀더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습니다 요 삼시세끼 요리가 쉽지가 않은 게 오늘 아침에 정말 원래 일어나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한 30분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아, 미역국도 망쳐버리고 점심도 진짜 대충 해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느꼈어요. 아침에 밥 해주시던 우리 엄마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엄마 찾아가서 절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잠시만요. 딱한 점만 먹겠습니다. 와! 오늘은 굉장히 바쁩니다. 오늘 아침에 회사 갔다가 여섯 시 반에 퇴근해서 아는 동생이랑 잠실 야구장 야구를 보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에 저녁까지 싸가야 되거든요. 김밥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밥좀 아, 김밥 싸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침을 먼저 빨리 먹고 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콩나물 국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어... 일단 먹고 올게요. 자말 쇼~~ 하나만 먹을까? 음~~ 맛있어 맛있어 그럼 소풍 가는 마음으로 저는 또 출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야구장 도착을 했고요 동생 만나서 김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봐 내용물을 보여드리면 먹어보 음, 진실된 리액션 맞아? 평범하네요 음, 맛있네요 그래서, 음, 그래서 맛있는 걸로 맛있 맛있어 오늘 요리해먹기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의 스케줄은 어, 아침 혼자 먹고 점심은 이제 혼자 먹고 또 저녁도 혼자... 혼자 먹으면 되죠 <웃음> 제가 너무 한식 위주로만 먹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 날은 조금 색다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아침이니까 약간 이 호텔 조식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d 잘 먹겠습니다. 와, 이제 이 일주일간의 도전의 마지막 식사인데요.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알리올리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도전의 마지막 식사 알리올리오. 그리고 와인 한 잔. 밖에서 사먹는 맛은 안 나는데 생각한 것보다 고소하게 잘 돼서 먹을만 합니다. 이번 도전을 하면서 정말 음, 느낀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 제가 이걸 생각할 줄은 몰랐는데 가장 많이 느낀 건 이거였어요 엄마는 도대체 몇년 동안 이걸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지금이야 제가 혼자 살지만 중고등학생 때는 안 그래도 학교 일찍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차려주셨던 걸 생각하면은 정말로 그때 좀더 감사하면서 먹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 그때 되면 다 하게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게 정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정말로 감사함을 느꼈고요. 건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당연히 일주일 동안 요리를 해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확 좋아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간편조리 음식이나 레토르트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제가 조리를 했고 밀가루 음식도 마지막 날에 빵과 파스타를 제외하면 먹지 않게 되었는데 아 소화가 진짜 잘 돼요. 이거는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소화 잘 되고요. 막 자극적인 조미료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맥 끼니는 아니더라도 이 습관을 조금씩이라도 유지를 하면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더제 건강을 챙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당연히 외식을 하는 것보다 요리를 해 먹으면 돈은 좀 절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요리를 하는 걸 생각했을 때이 노동력을 생각하면은 단순히 돈 아끼는 게 장땡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매 끼니를 다 요리해 먹으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미숙한 요리 솜씨로 일주일 동안 한번 열심히 요리를 해서 먹어보았는데요 결론은 너무 외식만 하지 마시고 또한 번씩은 또 외식도 해주시고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주 확실한 거는 엄마한테 감사하세요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식사 후에는 너무 맛있었다고 감사 인사 전화하는 것도 잊지 말자고요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한국타잔이 도전해줬으면 하는 과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빠이 맛있다 너무